가기 때문에 뒤에서는 장단의 의미가 없어 점점 느리게 가서 끝나서 그 이제까지 유지하던 템포를 유지하지 않아 점점 느리게 가서 쫙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부터지? 청첩 두 다리 쫓아 두 다리 쫓아 시작 두고다리 조차 두고다 두고다리 조차 두고다리 조차 두다 두고다리 조차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줘 두고다리 조차 가가감실도 도대선이 떠 평양 대동강 산의 도대선이 떠 평양 대동강 산에 도대선이 떠. 거동 시에 회양산이 떠. 회양산이 떠. 양산 미 밑에는 일사산이 떠. 기에 하. 이또 기야왔다. 일사산이 또 기야왔다. 일사산 밑에는 일사산 밑에는 권마성이 또 왔다. 권마성이 권마성이 잘 들어 장단을. 권마성이 떴다 팀. 대박이야 내가 그 다음 장단에서 시장 뜨는 게 아니라 내로구나 네, 시작 내로 네, 내로 네, 내로구나 네, 두 번째 거잖아 내로구나 네, 내로구나 네, 네, 네, 이렇게 돼 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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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돼 네. 어려워. <웃음> 진짜 지긋지긋하제 <웃음> 사이즈도 기르고 지긋지긋해. 아따, 아따. 어쩌 길지 길지? 네. 재밌어? 아따 그렇게 뭔가 되 탐구, 아임. 탐구적인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이것도 탐구하 아, 다른, 아, 다른 맛이잖아. 네. 에이. 아이고 명아 안녕. <웃음> 여, 여기는 네. 그노를 안해주시는걸 보니 많이 빠지진 않으지거 <웃음> <웃음> 여기 명하는요 네. 저기 대학교 후배 한양대 음대 전공 대학교 에, 대학교. 전공도 하고 이 전공. 가운데 얘는 제후배요 대학교 후배. 그리고 저, 저기는. 중공자들 아, 여기 끼셨으니까 왜? 아니 그냥 좀 왔어 오늘. <웃음> <웃음> 자리가 그러니까. 없는데 막 들어왔어 어, 지금 들어왔어. 그러니까 잘하셔도 결국 기죽을 필요가 없구나. 그리고 저기 저기 저기. 백음희 씨. 백음희 씨는 다른 반에서 왔고. 음희 씨. 음. 엄가쌤형시예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회장님. 뭐 회장님 그렇게 때마다 갖고 싶은 회장님 이것이 무엇이다 오늘. 3월...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나들 여러분들, 여러남남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 여러분들, 여러들